네. 플러스만 남으면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이동거는 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금속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벌어진 플러스로 대전된다. 그렇군요. 대전. 그리고 대전처럼 손가락을.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용소 구독자 여러분.